2018년 9월 12일 감성카드 내 안에 작은 날개를 펼친 순간 인내와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다할순 없죠 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꿈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보거나 작은 날개라도 펼쳐봐야 하지 않을까요? 어쩌다 내 날개가 바람에 찢길 거예요. 그렇지만 비명을 지르진 않을 거예요.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도 않죠. 시간이 지나면 아픈 것은 사라지겠죠? 더는 저 자신을 숨기지 않아요 훗날 작은 날개가 큰 날개로 성장하여 내가 보지 못한 세상까지 날아가 보려고요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날아왔던 과정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느낀 것을 나의 힘이 되었던 나의 날개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공감, 때로는 용기를 가져다 줄거니깐요